y yeah. 하이구, 반갑습니다. 4월이 밝았어요. 봄이었습니다. 여기 영, 만우절 영, 이벤트도 영, 하고 있어가지고 아주 재밌는 쿠킹덤 분위기입니다. 깔끔하게 한번 등급표 정리해보도록 하죠. 4월 1일 날짜로 정리 들어갑니다. 먼저 첫번째로 0티어 가볼텐데요. 티어 플러스 말씀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0티어 가겠습니다. 자, 0티어 플러스 다크 카카오 쿠키 에클레어 맛 쿠키입니다. 다크 카카오 쿠키 에이션트 중에 가장 최근에 나온 쿠키데 그죠? 벌써 이 능력치가 말해주듯이 저 능력치가 진짜 팔방민 만능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아레나 덱들이 있는데 뭐 메인 덱부터 해가지고 뭐 용구 덱이 돌아왔기도 하고요. 샤베상어 덱이 돌아왔기도 하고 막 한데 정말 다양한 덱에서 공속 덱까지 해도 그냥 다크카카오가 막 들어갑니다. 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덱 구성에도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겠고요. 현재 첫 번째로 소개할 쿠키라면 다크카카오 쿠키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왕이십니다. 자, 다음 영티어 플러스죠. 에클레어 맛 쿠키 에픽인데 너무 좋습니다 딜도 잘하는 데다가 피해 중첩 시키는 능력까지 있어가지고 아레나 토벌 스토리 어디 하나 빠지는 데가 없고요 현재 쿠킹덤 봄용성에서 최강 중의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영티어 가겠습니다 흑당 맛, 목화 맛, 허브, 석류 맛, 바다요정, 샤베성어, 용감한 쿠키, 구미호입니다 흑당 맛 쿠키입니다 정말 귀엽습니다 사실 흑당 맛은 도장깨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흑당 맛이 다크카카오랑 1대1로 떴을 때 흑당맛이 이깁니다 흑당맛을 1대1로 이길 수 있는 쿠키는 지금 없습니다 정말 절대 강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사실 영티어 플러스를 줘도 될 만큼 지금 아레나도 다 씹어먹고 있습니다 다만 범용성에서 영티어 플러스를 줄까 하다가 영티어에 뒀습니다 흑당맛은 진짜 최고의 흐름 최고의 메타를 불러온 쿠키인 만큼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5성 다 가시는 거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 모카입니다 그냥 긴 설명이 필요 없는 소환너이자 힐러이다 아레나 토 성전 스토리 모든 면에서 최고의 쿠키입니다. 다음 허브입니다. 정말 지하 세계 땅 밑에까지 묻혔다가 영티어를 되찾았고요. 이 디버프 제거, 모든 디버프 제거가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디버프 종류들이 굉장히 막강한 힘을 내면 낼수록 허브의 이 디버프 제거가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디버프도 이제 막 중첩시키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걸 풀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자, 다음 영티어입니다. 지난 등급표만 해도 지하 깊숙히 묻혀있던 성류맛이 영티어로 떠올랐습니다 상향 버프를 먹었죠 힐 능력도 좋아졌고 쿨타임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공격력 증가 버프도 좋아졌습니다 현재 최고의 힐러 중한 명입니다 다음 영티어 바다요정 쿠키입니다 아레나에서 흑당이 원거리로 변신했을 때 기절을 안당하는 것 때문에 바이오가 좀 많이 빠졌긴 합니다 그러나 바이오는 기절이 아니더라도 전체 폭딜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래도 용구댁에 채용된다거나 스토리에서도 광력딜과 기절 때문에 계속 채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의 시련이 닥친 것이 바이가 그리 쉽사리 망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자 다음 샤베상어 쿠키입니다 앞줄의 싸움이 중요할수록 샤베상어는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지금 앞줄 싸움 중요하죠 그래서 샤베상어로 카운터 치는 덱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터벌덴에서는 여전히 최고의 딜러이고요 자 다음 용쿠입니다 최근 새로 나온 용구 다흑바 같은 아몬드가 없는데도 그냥 다 터뜨려 버리는 그런 용구덱이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0티어로 복귀한 용쿠입니다 마찬가지 용쿠와 함께 복귀하게 된 구미호고요 자 이제 1티어로 내려가겠습니다. 1티어 중에서도 1티어 플러스라고 볼만한 친구 두 명을 소개해 먼저 하겠습니다. 1티어 플러스 서리여왕 실론나이트입니다. 먼저 서리여왕 저격을 좀 많이 당했어요. 바이오는 기절을 못 시키더라도 폭딜이 일으키지만 서리여왕은 얼리지 못하면 폭딜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혹은 얼린게 너무 빨리 풀려도 폭딜이 안나오죠. 공식 카페에서는 서리여왕이 과연 여왕인가 하는 그런 어떤 밈들까지 나올 정도로 많이 좀 안쓰러워진 상황입니다. 다음 1티어 플러스 실론나이트 쿠키입니다. 실론나이트 역시 지난 메타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친구였다가 흑당 하나 나왔을 뿐인데 정말 크게 저격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실로나이트 쿠키를 잘 쓰고 있는 덱들이 있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여전히 자 이제 1티어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1티어입니다 홀리베리, 큐바 펑킨파이, 라일락, 마들렌, 민초, 아몬드, 딸크, 파르페입니다 자 홀리베리 같은 최고의 탱크가 어쩌다 1티어까지 내려왔나 싶은데 그래도 1티어는 1티어입니다 좋아요 그러나 사실 흑당이라는 친구한테 상당히 저격당한 모습이 사실이고요 참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큐바 여전히 좋은 힐러지만 퓨바가 좋은 것은 보호막 때문인데 다크카카오가 그 보호막을 그냥 없는 것 처리 처리를 해버리니까 보호막 빼고 나면 메리트가 한참 밀리죠. 펑킨파이입니다. 펑킨파이는 그래도 PP를 앞에 꺼내는 것 때문에 핑률이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앞줄에 PP를 꺼내므로 해서 흙당이 배고 들어오는 것을 바리케이트 쳐주는 역할도 하고요. 최고의 소환물인 PP 때문에 그이점을 활용한 데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다음. 라일락 마들렌 민트초코 공속덱 3인방이다. 그죠? 공속댁은 여전하고요. 흑당 맛까지 나와 가지고 공속대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공속대 구성 멤버가 정말 다양한데요. 다크 카카오 형님 들어가고요. 공속대에도 마들렌 라일락, 흑당, 민초, 성류, 에클레어, 스파클링, 허브 맛까지 정말 다양하게 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아몬드입니다. 여기저기서 이영 님다 데려갔었는데 그죠? 이제 <웃음> 이영 님 없이도 좀 돌아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더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다음 딸기 크레페입니다. 딜러 명 찍혀 주는 피감효과 이거는 정말 여전히 딸기 크레페의 특별한 능력이지만 이제 그 정도로는 비비기 힘들어진 아레나의 분위기죠. 흑당한테 한번 퍽 터지면 부셔져 버릴 수 있는 아직은 1티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파르페입니다. 디버프를 빨리 풀수 있는 쿠키. 자, 이제 2티어로 가 보도록 할게요. 2티어는 다크 초코, 뱀파이어, 코코아, 슈크림, 벨벳 케이크, 블랙 레이즌, 오징어 먹물, 감초, 스파클링입니다. 아레나에서는 안 쓰이지만 토벌에서 다크 초코만한 반강력 없고, 뱀파이어는 아몬드에게 토벌자리를 내줬지만 그래도 뱀파이어로도 좋은 점수가 나오는 쿠키입니다 기절 면역이라는 이 능력의 전성기는 좀 지나간 느낌이고 슈크림 근데 슈크림 꽤 괜찮습니다 슈크림을 14영지 깰때 활용해보시는 걸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 벨벳 케이크 한때 아레나에서 새로운 조커 카드로 떠오른다 했으나 또그 유행은 잠깐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3티어로 내려갈게요 3티어 트위즐젤리, 마라, 독버섯, 아포가도 정글전사, 우유, 호밀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호밀 누나가 이제 3티어라니 세월이 많이 흘렀음을 느낍니다 트위질 치명타 덱의 딜러죠 마라는 치확 덱에서 치확 퍼프를줄수 있는 좋은 탱커입니다 거기에 독버섯이라니 자, 독버섯이 이번에 메커니즘좀 바뀌었어요 상향을 먹긴 먹었는데 치명타가 좀 터져야 지난번보다 딜이 더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명타 덱 트위질 마라와 함께 사용해보면 어떨까 싶긴 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걸로 해요 우리 아포가토는 역시나 베시. 진짜 그 이상이 아니었다 자사티어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달토끼, 눈설탕, 라떼스 님 망고, 라즈베리, 자구마, 패스츄리, 에소입니다 잠깐 위로 뚫고 올라왔던 눈설탕이 다시 지하세계로 내려갔다거나 세월이 흘렀음을 고스란히 느끼게 해주는 에스프레소가 포함된 사티어였습니다자 마지막 5티어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티어첫 번째 무화과 소닉 테일즈 웨올프 칠리입니다 과연 정말 이 칠리 같은 애가 한번 이 지하세계를 뚫고 성류나 허브처럼 한번 상승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눈설탕처럼 웨올프도 마찬가지 한 번쯤 그죠? 내데 상향 먹은 적이 있어 웨올프 근데도 참좀 그래요. 소닉이랑 테일즈는 그나마 퐁케타에서뭐 스페셜 등급이라서 막뭐 이렇게 좀 자유롭게 쓰이긴 하는데 쓰이나요, 여러분? 그래서 <웃음> 자 오늘 이렇게 4월 첫째 주 등급표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참 많은 변화가 왔는데요. 제가 다른 게임에서도 등급표를 꾸준히 만들어 오던 사람인데 쿠킹덤만큼 등급표 만들 때마다 대격변이 일어나는 게임도 잘 없어요. 그만큼 사실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등급표에는 완전한 정답이나 실수가 없으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른 지식 있다면 댓글로 교류하는 공유의 장이 되어도 좋겠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 굿바이